자, 말해봅시다. 한 번. 유물 중에 절대 신의 것이 있었다니. 보자. 메이크데네에봤는수상한자그물가 아닐까 싶네요. 호르마을? 자, 눈반짝반짝거리죠? 이쁘네요. 유물의 조예가 깊습니다. 어... 기억에 집착한 여자의 반대다. 오호... 딱히 거절할 이유는 없으니까 감사니다 천장님 바트로씨도 잘 부탁해요 잘 다녀올게요 자 이제 코르마을로 아따. 자 코르마을로 가겠습니다 코르마을, 코르마을. 아직도 많이 나왔죠 마중나온 샤말라? 샤말라가 웬일로 마중나오지 나를? 샤말라, 샤말라. 자, 샤말라입니다. 오랜만에. 어쩐지 이상한 느낌 들었다니 또 너냐? 자, 그 뒤에 또 뭐냐? 왜 이상, 왜올 때마다 이상한 것들을 줄줄이 달고 오니? 어? 이분이 밀이산 밀림 근처 산다 인간인가요? 보자. 코르만의 주민입니까? 얼음과 모래의 냄새. 아, 새 냄새랑 향긋한 냄새? 그때 그 까만 머리 어디 니냐 까만 머리가 누구야 그때 그 까만 머리 수상한 책을 들고 다니는 까만 머리 누구지 까만 머리 까만 머리가 누구야 수상한 책을 들고 다니는 까만 머리 책 들고 책 들고 다니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수상한 책을 들고 다니는 까만 머리 까만 머리가 누구더라 어, 루엘리 타르라크 뭐 이런 거 아니고 루엘리 타르라크 제가 말하지 말아봐요 제가 누구지 누구지 어, 레라크 이런 아이들 아니고 어어 어, 어. 어, 누구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지금 모를피 조수가 누구야? 걔도 누구? 아 누구지? 아 누구더라? 누구죠 여러분들? 뭐, 누구지? 까만 책 들고 자책 들고 까만 머리? 까만 머리가 있다고? 까만 머리가 누구였지? 필요한도 아니고 어 힌트 주던데 아, 일단 일단 쳐봐 이제 방어사 치고 그 우르르 왔던 녀석들 한명 시끄러운 녀석과 함께. 검은 머리 멀린 거아아 아, 아, 아, 아. 프로페서 프로페서 제이 아니야? 뭐지? 뭐지? 뭐지? 에 에이... 프로페서 제이. 하 이거 아니야? 검은 머리가 누구지? 어, 정 교수님. 어, 프로페서. 프로페서 맞잖아. 어? 프로페서 제이. 하아 참나 어이가 없네 멀린과 함께 방문했던 사람 누구야 누구 아 진짜 영어로 써야 돼프로페서아프로페서 아이가 프로페서. 아, 아닌데 아 프로 아이 그 누구야 이름 이름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아 프로페서 프로페서 아 자꾸 자꾸 짠 나게 아니어도 프로페서 <웃음> 프로페서 어 다른 엔피스트 검정머리 있잖아요. 어 마스터 셰프 탐험종 영어아아트레저헌터아트레저헌터 아, 아이 깜짝이야 이또다 아이 죄송 앞으로 패서인 줄 알았네 진짜 어자 무슨 일이 뭐야 여기 무슨 일이냐 죄송합니다 마스터 셰프 나왔다고 신이 어서와 리야이 리아이, 리아이. 자, 유물이라는 거 내가 어디 있는 가 안다. 보자. 스승님 말했다. 잠말에 따라 낀새가일나다발견있다 자, 아는 분 맞으니까 스승의전 누구죠? 코르의 노을 어떻게 할 거야? 자. 일단 샤말라를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샤말라 뒤를 쫓아갔다. 가보겠습니다. 어, 어디 있지? 샤말라, 샤말라. 자, 여기죠? 아, 나다미님 잠에 또 봐요. 아니, 계세요? 아, 야, 아니야, 야, 아니고요. 어디 있어? 차 몰라요. 뒤척 유물 찾기 어디 있어? 야, 어디로 갔어? 먹히겠네. 이거 완전... 아니, 먹히했잖아 어디 갔어? 어, 깜짝이야. 엄청 세 보인다. 이분 겁나세 보인다. 와! 어... 어디야? 뭐야 어딨어? 쇼옹 쇼옹 사라졌다? 이 없고 저기요 니 마? 어디 가있어요? 야 어디 갔는지 알려줘야지 그래도 이거 사! 알려줘야지! 어딨어? 허아 진짜 어딨냐? 얘들아 어딨냐? 왜 갑자기 사라졌냐? 어이없음 스터일 누르셨죠? 눌렀죠 위치 확인 아 뭐야 위치 확인 여기네 어디야 여기 야 아니 저렇게 멀리 있는데 알려주면 어떡해 아 진짜, 하이 저런데 가면 좀좀말이 해주는가 하이 진짜. 섰다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해주고 이거. 가봅시다. 자이 근처에 있다고 했었는데요. 보자 샤말라, 샤말라, 샤말라. 저기 뭔가 있나? 샤말라, 샤말라, 샤말라. 샤말라. 어 찾았다, 됐다 찾았다. 자 찾았습니다. 샤말라. 아갈땐갈때 말이라도 해주지. 어, 자시 말이야. 샤말라, 자 준비됐다면 말해라. 자 들어갑니다. 미션 이입 뭐죠? 이번에 또 뭘까요? 샤말 말 걸어보기. 유물 냄새가 난다. 자 따라가 보겠습니다. 따라, 레츠 가오, 얘들 따라가자. 따라가, 오, 오 뭐야? 식충 식물과 잠자기 나왔다. 잠잘 치고 너무 징그럽습니다 한발 엎으자 어 열심히 싸우고 있는것같아 좋아 이번 애들은 좀더 귀찮아졌는데 어디서 유물 로하 아크 하 어서와 형 이면을 본 눈, 이면을 본 눈. 자, 넣어버리고 귀찮으니까 한 번에 없애버리자 그냥. 아, 한 번에 없애겠습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파이어볼로 없애겠습니다 빨리. 후딱 없애겠습니다. 없애버리기. 아습아습 아습. 나오자마자 잡아버리기 하자. 아, 맞다, 맞다. 자, 말 걸어보고. 자, 또 끝이고요. 다시 갑시다. 렛츠고 저것이 틀림없다. 확실하지? 확실한 거 맞지? 오, 진짜 나왔네말 걸어, 말 걸어, 말 걸어, 말 걸어. 오케이, 노래게 진행 덩어리가 뭐... 야 확실하다며. 아, 어, 확실하지? 아니면 어, 짜시 말 바꾸네. 요이말바꾸네요 보자, 뭘로 싸워야지? 되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아습아습아습아습아습좋았아아이 아세. 켜볼래 좀. 자. 여기도 아니구요. 거기서도 이메일쓸수 있어요. 봅시다. 투아린 부스트. 어어어, 어, 어. 예, 예, 예. 타란툴라의 눈이라고? 아, 따다여또 한창 또 걸리게 네어보니까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썬더, 썬더, 썬더, 썬더. 돌리고, 돌리고. 하나, 둘, 셋, 넷. 아침, 해가 빛나는. 오케이, 끝! 마법 역시 이럴 때짱 편해. 법사가 편합니다. 아, 비켜라, 얘들아. 좀 왔다 갔다 하지 마. 코브라의 비늘. 자, 어디죠? 또 이벤트 번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냐고? 왜안 보여? 보여? 아, 저쪽이구나. 땡큐. 따라하도록 합시다. 어디니? 뭐야? 안 보이는데 뭐 아무도 안 보인디요? 어 뭐야 이건 또 어째? 갑 갑분 물소 한 방에 읍새 버리기 역시 법사가 있합니다그 밀레시안 다음에 들어오는 그 동료가 이제 법사인가? 그게될것 같은데 지금? 물수의 침이 한무은데에 고여있다. 아, 이뭐 있다? 뭐 이따... 야, 그럼 얘들이왜 잡은 거야, 쟤? 자, 저기서 유물 냄새 나. 빨리 따라라. 크릉. 아, 내가 이어 그지? 자, 어 얘들아, 나 준다. 이거 얘들아. 어요 잡아라, 잡아라. 어이구야. 어이구야어돈돈돈돈돈돈 돈, 돈, 돈, 돈. 돈 먹어야지 돈 먹어야지. 내가 돈 주라 돈 주라. 돈 줘라우. 주워라. 아, 낮에 경매장 올린 거요? 아니요, 역시 안 팔리더라고요. 당연히 80만에는 팔릴 줄 알았는데 안 팔리고 오히려 더 싸졌더라고요. 놀랬습니다. 내가 너무 악덕이었습니까? 휴먼 제가 너무 약적이었습니다 자, 제거아니야 자, 앉안팔리더라 자, 자, 또 어디야? 또 어디야? 팔릴 줄 알았지. 당연히 팔았지 오케이, okay. 얼마가 돼? 아, 이런 데 많아. 야, 너좀 비켜 줄래? 죄송한데, 저희 좀 비켜 줄래? 오케이, okay. 유물의 흔적이 오케이. Okay. 자 해체하고, 어, 또 뭐야? 또 뭐야? 이면을 보는, 이면을 보는 눈. 어 나온 것 같아. 다시, 다시, 다시. 어, 끝. 얘들아 비켜봐. 여기다 여기다. 실드업 트러스트 한번 더. 실드업 트러스트. 자 유물 발굴 중이죠. 얘들아 너희 들어가라 이제. 오, 아쿨이다 와, 오랜만이다, 아굴. 자, 왜 초록색이고요? 와, 아 보소 <웃음> 아쿨 되게 오랜만이네. 가뭄자, 가뭄자, 찾았는가? 찾았어? 허, 이 느낌은 오랜만이네. 들림없구먼, 들림없어. 어, 고마. 먹어, 고마. 다행이네. 자네가 언제 오늘 내가 얼마 마음 졸였는데 정신없는 분이네요. 시장이와 아닌 것 같아. 알려다 예쁘네요. 음, 허, 아, 참 별별 사람 다 몰고 다니는구먼. 나와 샤머의 성질을 좀 감세해 어? 밀리아가 의식이 드디어? 야... 밀리아가? 역시난 최강의 샤먼 아쿨 <웃음> 진짜 어? 최강의 샤먼 아쿨이래 자 일단 따라오게 아무나 갈수 어, 특별히 데려가 좀 세. 자 샤먼의 감... 샤먼 가자 렛츠고 야 밀리아 오랜만이죠? 야 밀리야야 얼마 이냐 이게 어? 야 살아있었니 밀리야? 고통스러운 꿈을 꾸는 것? 가끔씩 얼굴 쬐푸린다 밀리야는 괜찮은 걸까? 어? 설마 깨어나나요? 여기서? 오랜만에? 설마 오! 잠들어있던 그들을 모두 깨어났다 굴러가는 소리밖에 막아낼 수 없다 그리고 뭐지? 뭐지? 뭐지?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개 재앙이 머지 않아 다시 한번 세상을 오 어,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밀리에션 요즘에 제네레이션나오는거만 너무 력해져 눈을 맞췄다 괜찮아 가망자 자네 맞다 하면 밀리아가 저러는구만 또새 가면 만들어야겠구먼. 자네 뭔가 보았나? 자, 뭐지? 진지한 목소리 나게 들려왔다. 보았구먼. 들본게 틀림이 없어. 돌아가게. 지금 자네가 본일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게. 이 대륙에 오기 전에 마지막을 만난 사람이 기억나나? 그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게. 이 대륙에 오기 전에 마지막을 만난 사람. 아 누구야 이건 또. 고귀한 사람이 떨어진 것, 고귀한 사람이 탈피한 것 깨달음 얻은 곳. 그곳에서 빛나는 자를 만나거건 그때부터 말하기 고귀한 사람이 떨어진 곳 고귀한 사람이 탈피한곳 깨달음을 얻은 곳 빛나는 자를 만난다 뭐지? 제비꽃인가 향긋한 보라빛이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걸친 사람 꽤 신경 쓰고 있는 사람 아아아아 아, 아, 이라고아 아,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우리 착한 가망자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아쿠린가 빠요. 스탐 스탄이네. 스탐 <웃음> 스탄. 자 미리에드 받고 아쿠리마스이 용건 끝. 어허. 자자 샤웰 성지 오늘 영업 시간 끝났습니다. 찾아주신 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다음에 또 만나요. 어 후다닥. 자 뭐죠? 마르헤드 대화. 어차 비퀘스트 창에. <웃음> 자 괜찮은가? 어 안색이 주체 로젠 파이크 님 석상 때어 일다 치러져 전혀 모두 끝난 것 같은 폐하해 돌아가는 게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 형어 어린 여자라면 궁금한데 자 궁금한데 천장에 이래야 될까지 였죠자 이리야 이를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두사람 많아서 이용될 것 같고 잘갈수 있을 거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자 좋습니다 자, 트테 피가 나를 서로도 인도할 거니까. 크루크님한데 나도 말씀이기 많다. <웃음> 자, 왕성으로 돌아갈까요? 이제 얘들은 잠깐 빠이빠이 하고요. 저희 는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심해서가. 습격 같은 건당하거 당하지 말고 가. 올, 챙겨주네. 다음에 이제 밀레시아만 보면 되나요? 이제 타라로 돌아가자. 자 다음 거 알려줘 누구 역시 에르윈이겠지 근데 그렇지 나와 에르윈과 대화 오케이 좋습니다 제비꽃 에르윈 보러 갑시다 Let's go Let's go Let's go go go 에르윈 에르윈 LA 내가 간다! 공중장화! 나 이거 다루 할 때마다 이 다루가 이게 매달리기 너무 웃겨. <웃음> 너무 귀엽고 너무 웃겨. <웃음> 이 운전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공중정원 오케이 왔습니다 <웃음> 자 이미 다 있네요 자둘다 왔군요 어서와 보그르토에 대략 어떤 일인지 알았다 자쉐러 얘기해주고요 유물을 얻으러 실패한 것 같고 로젠파이가 유물을 발견해낼 수 있다 오 새로운 유물을 얻었다 그러니까 열병이 퍼져있지 않았다. 치료제는 일단 전달했고요. 그 외엔 별일 없나요? 어... 샤머의 성질이라는 것도 같고요. 샤머의 성질하니... 아쿨은 고귀한 사람이 떨어지고 탈피하고 깨달음을 얻은 곳에서 어... 빛나는 자를 만나거나 말하라고 했다. 아쿨리말하 시기는 지금은 아닐까? 묘확실에서 밀리야기 나갔을 때본 것을 설명했다. 아쿨리 말렸다고 한다. 어왕성바퀴라 원정대가 먼저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 보네. 어, 보자, 무슨 일일까? 이게 세계 유물, 내장의 네 꽃잎이 절대신의 유물. 이네 내장인데 하나 나왔죠. 필리아 발레스코르의 원정대가 하나 어디지? 울라데림인가 완성된 유물을 흘러내린 독과 병을 걷어낸다라는 문구가 있다. 루엘린, 어,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남은 유물을 일단 전제로 그 생방과 사용하는 방법, 우선 그 둘을 알아봐야 할것 같다. 어, 보자. 이번에도 원정대 건이라, 신시일라크 이름을 약속하겠습니다. 이래서 에르님의 편에 서겠다고... 이렇게 못봐가줄까 어, 루엘린, 우리 팀 됐어! 자, 법황청. 루엘의 난처한 모습이죠? 법황청에 필요한이가 벌고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음... 신의들을 통해서 알만한 사람 찾아볼게. 일단 좀 조용한 곳에 자리 옮기도록 하죠. 홀 밖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설 일에 루엘이랑 다시 말 걸어 보겠습니다. 아 타라왕성 구석에서 루엘린과 대화 얘, 얘 일러스트 있었나? 아예 없네 있는 줄 알았었는데 어... 이거 뭐야 여기가 아닌가? 구석에 있다면서 어디 있어? 야구석에 있다 하지 않냐? 루엘린 어디 갔죠? 루엘린 어디 갔죠? 라흐왕성 구석에서 NPC 찾기 참 힘드네 이거 참어나오보자 여기있나? 어 여기네요 엄청 구성안네 진짜 정리를 같이 하자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세요 혼자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네혼자세요장서관을 빌려줬어요 제가 수첩을 들어서 확인해보세요 장서관 보자 장성아 가시오. 어, 미션진이 자 이번, 이번에는 또 어떤 것들을 하는 건지 볼까요? 뭐야 뭐야 이거 뭐하는거야? 그냥 생각해보면 되는걸까? 수첩을 살펴봤다. 어... 수첩 안면 루엘에 적어둔 것 같은 짧은 글이 보인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글이 이어지리은 어떤 것이 아 길은 잃지 마세요 라고 했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라. 일단 축제에서 이상한 공연을 보았고 게시로를 주지어 뭐야 누구야? 뭐지 누구야? 누구 목소리야 누구 이거. 나와 꼭 닮은 사람이 살있다고 뭐야 이건또얘또 뭐야? 그래 티르코에서 게시로죽었어 축제에서 이상한 공연을 보았고 의인을 찾았지. 의뢰인은 모르피드 리아나라스는 여자이고 탈렉 베인의 그개 엘프 베인 나왔고 어허 동물 때자리난장판이데 티르콘의 에삶 괜찮을까 역시 우리 밀레시 너무 착해요 야 뭐야 이거 저건 나잖아 나 자신의 모습 도 불경언인가 흠책임이아 우리도 태우도인해서 발견해 드작과 나 예내 왕석을 가지고 왔고 말이야 어, 어쩌다 시 새로운 인성 얻었지. 어쨌든 다행인 것 같아요. 최소한요, 덕분에 유물을 찾았으니까. 이번에도 누구 조심스러운 태도 로제 파이크. 이게 또 뭐야? <웃음> 아니, 사실은 유물을 찾긴 했지만, 이게 잘된 건지 모르겠어. 자, 이중 인격 되나요? 그건 뭐야? 그의 힘이었을 테니까 말이야. 서로 얘기하고 있죠. 감춰놓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닐까? 아, 부끄러워. 깨악, 교대의 사람들 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 어, 자 화가 났고요. 감원교 하에쓰 빨리 잡아야 해. 와, 아주 나쁜 자들이야 용서할 수 없어. 무고한 자들이 납치하 희생하고. 하, 어, 뭐지 뭐지? 뭐지 뭐지 이게 무슨 일이야? 속상한 듯한 <웃음> 눈물. 대지양이라니 막내만 찾아야 해 냉정의 사건 돌이킬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모자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대체 집중이 필요하면 근처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자한 번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혼자 말하는 로즈파이크어뭐죠 배의 정체가 발로를 베임네크라는 사실 을 알게 됐고 베임네크 검은 표지의 책. 어, 개시록 다음 권. 다음 장면 또 보자 한번. 자, 조심스러운 태도. 아유, 귀엽게. 음. 바트로 자이언트 미로를 만나고 아트시의 유물. 개시는 사행실인 것 같다. 보통 볼수 없는 것이 세계 이면을 괴보은 수호자라는 말에 검은 게 달걀처럼 언급된데 어, 수호자라. 검은 달의 교단. 간부와 부관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수사 인물들 자 수사한 인물 들이왔고요 무슨 조직인지 모르겠다 어나 지친다고 누가 다치고 죽고 다치는 것도 내가 다치고 행동불리는 것도 전부 지긋지긋해 이게 사실 밀리에 시아의 본모습입니다 이게 동물 때어 검은 표지 음 동물 때도 신경 쓰여 그 착한 애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착한네요 밀레시의 심성이 착해 고아 어? 열병이 시작했지 음... 바다를 건너 저주는 가달 건너 저주 거래바리들 접진다는 보자 파르홀로를 접촉한 것과 제독한 열병 어, 보자 열병이 나왔고요. 검은 표지책 계시록이 학원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열병이 퍼지는 것을 확인했고요. 파롤론이 덮쳤던 저주의 발발의 이야기에요 카닐리엔구했고요수상함을 음, 절대 신의 유물 코르마에서 아쿨 샤말라 길을 막았었고 이제 어, 본거같은 예언 높아진 파도와 바람 잠깐 혹시 밀리에 동화에서 본 것이 물에 대한 예언이라면 물 대홍수의 시대 대홍수의 시대 저주와 홍수 아니 근데 저저저 저, 사년파들 정체는 대체 뭐야 나 그게 되게 궁금한데? 뭐지? 그 사년파들의 정체가 대체 뭡니까? 이게 자 루엘린과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래전에 돌아가셨는데 마이안아 보군요 장님잘 맞췄는데 어. 장성화에서 있을 때 이상하게 느껴진다 루엘린 정리가 쉬우셨나? 대체 뭐야? 어? 사실 건 특별한 종이로 만든 수첩이다. 가끔 비치날 때 놀라지 마세요. 어, 단순히 집중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자신과 대화한 느낌이 들어서 아, 밀레시아 생긴 일이다. 어, 민티니 여서세요? 대지앙이라 호호, 지피인 자리 있습니까? 반족 대홍수. 음악과 시 그런 쪽 조... 로젠 파이크님은 다른 방향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음악과 시 그림 그런 쪽이 좋긴 해요. 내가 나만? <웃음> 내가 나만? <웃음> 내가 또 나만? 어이 얼마나 빡치니까? 어 로젠 파이크님이야. 제가 이거 들을 때는 또 이목 집중될 거다. <웃음> 저 밀레시아이 또 뭔가 조사나 보다 하고 여길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반박하고 싶지만. 이곳에 르엘리 위치도 있고 내가 이런저 조사하는게 많은건 사실이다 분한 기분이 드는건 어쩔 수 없다 구간에 <웃음> 근처에 있는건 아무래도 이런건 신경쓸 것 같다 커다란 날개같은거 펄럭거리에서 그녀 뒤에 서있다면 이런건 덜할텐데 뭐 반쯤 농담입니다 부리아나 양이 있긴해요 찾아보세요, 부리아나. 그리고 뭐지? 뭐지? 뭐야 뭐야 뭐야 다시 이제 이걸 드리겠습니다 기사나에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최근 성수에 찾아있죠 어, 약간의 정화, 당신의 손이. 뭐지? 누구 판단이야? 라고 묻긴 제게 전적이 있네요. 알려드릴 수 있지만, 비밀입니다. 아, 짜식이 말이야, 진짜, 어. 브리아나 양, 어, 망고의 왕자 양, 어, 뭐죠? 리사이틀에서 얘기했는데, 브리아나, 브리아나. 붉은 보소이가 박힌 유물이 있다. 어, 뭐야, 부 야, 네가 있었네? 얘한테 있었네? 자, 얘한테 있었죠? 짜식이 기사단들이 보호하고 있었네. 이로써 내게 다 모였습니다. 오. 뭐야, 없어졌어, 뭐야? 부리아나가 누구였더라? 부리아나가 얘였나? 맞죠? 오케이. 8월에 왕자대 운을 때어왔다 음, 부리나크 이야기들 아직 기억하는 거야? 역작연걸. 이부리나카칼리번이란 말은 다시 들어도 신기하다. 어, 이 새로운 학생이 떠올라. 추위를 두려워했다는 인간의 선조대 이야기 알아. 부키나야시. 그림 실력이 땅에는 있다면은... 자 수첩의 정리 한스 한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불이 나큰이 밀레시아 손에 있죠. 타라 남쪽 신을 죽이는 검이 사람 그 밀레시아 손에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야. 황제의 한스와 대화. 어저이 아 잘못 갔어요. 자 갑시다. 잘못 갔습니다. 찍고 또또 또로 한스 내려왔네요. 자 내려갑시다. 한스 어디냐? 오케이 찾았고요. 이자말 걸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귀한 손님이 오셨네요 초상화를 그릴까요? 겪어보지 못한 것이라 여신내말 초상화 기억하나요? 어허 제가 본적 없는 여신의 초상화 그릴 수있던건또어 보자 초상화 지독한 폭풍우를 기억고서 떨어진 비를 간파해서 하얀 시마를 듣기 듣다 음 선장의 유트소리 카라잭 선장 여기서 카라잭이 카라잭이 여기서 나오네요. 자 그거 들려도군요비타가 유서상년. 어허. 심한 폭포 폭우와 혹독한 파. 대홍수를 그려본 적 있습니다. 오케이. 음. 이리할 여행 기억이 나네요. 자파점 1 2자시도 이리할을 탐험한 적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자파점, 자파점. 일리자, 자파점, 자파점이 어디지? 대홍수, 자파점 이쪽이겠죠? 일리자 가 누구지? 본적이 너무 모르겠어. 마법 용품점 여기 온게 얘는 좀 보호해야 돼요. 왜냐고? 이쁘거든. 음, 흡족. 눈 정화 한번 하고. 아 여기도 보호해야 돼. 여기도. 여기 여기인가? 이건가? 아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야. 자 연금. 어 여기다 여기다. 자 연금술사 용품 여기 보호해야 돼. 여기 여기도 꼭 들려야 돼. 왜냐고요? 이쁘거든. 음. 좋아, 좋아. 흡족했습니다아 힐링했습니다. 다시 갑시다. 급족. 자, 차파전 들어가겠습니다. 일리자. 최갈친이어서 오세요. 인정. 역시 아는 사람이네 멀쩡 어, 멀쩡 아는 분이구먼. 자, 일리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 자기 다 알면서 일부러 그런지. 이리야, 옛날 사람들 탐험질이 오래 유물 좋아하던 캠파이어 불, 동토의 흙을 가공해서 만든 새하얀 여성 조각상, 죽음을 기리기에 만들어졌다. 뭘, 뭘까? 추운 땅에 광물과 흙이 분명한데 소금기가 느껴졌고, 이리야 될 것도 아니고 울라드릴 것도 아닌 신기한 재질. 수천 년전 고대 유사의 틀에 였다말하는 황금색 불꽃이 보이는 것 같았다. 인간의 기원이 된 종족의 물건이 반족이라고? 허허 고릴라한테 도둑맞았다는 소리였다고? <웃음> 고릴라한테? 고릴라? 유물을 도둑질한 고릴라? 트레저헌터가 생각나네요 핑크지 펑크지요자 퀴즈 안에 마지막에 내는 거? 문제가 뭐였지 그거? 그거 문제가 뭐였더라? 문제 를 알려줘, 하든가, 하든가지. 자, 공중정원에서 LA인가 대화. 라흐, 가겠습니다. 라흐 가서, Let's go, man. 다시 LA인을 보러 갑시다. 보러 갑시다.